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설정과 스펙타클한 비주얼 전통적인 요괴부터 코스믹 호러를 표방하는 초대형 거인까지 오늘은 판타지 영화의 괴물들 동양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요괴들의 성지, 일본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친구들이 많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동명의 코믹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본격 사신배틀 영화였죠. 영화 블리치에 등장했던 튜토리얼 담당 몬스터 호로입니다 플러스라고 불리우는 인간의 영혼이 오랫동안 성불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리고 얼굴에 가면이 씌워지게 되면서 일명 호로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악령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호로라는 이름은 사실 봉어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 할로우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쉐이킷의 접두사로 쓰이는 단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극중에 등장하는 호로들은 인간일 때의 기억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서 오로지 영혼에 대한 식탐만이 남아 현세를 떠도는 짐승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영압이 강한 영혼을 섭취할수록 호로의 힘도 더욱 강력해진다는 설정인지라 비범한 영압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 크로사키 이치고와 그 가족들 역시 호로의 타겟이 되고 마는데요 그 때문에 멀쩡히 살아있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 이치고는 쿠치키 루키아라는 사신의 대행이 되어 포로들과 맞서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신이란 대체 뭐하는 친구들일까요? 블리치 세계관에서의 사신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영혼을 성불시킨 것 외에도 포로들을 잡아서 소멸시키는 퇴마의 임무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신들은 참백도라고 불리우는 각자만의 무기를 사용, 화려한 칼부린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참백도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영역과 특성에 따라 그 외형과 능력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로사키 이치고는 이처럼 투박하고 거대한 형태의 참월이라는 참백도를 아바라이 렌즈의 경우 뱀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사미안이라는 참백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마네라고 하는 고급 스킬은 물론 훨씬 많은 참백도와 사신들이 등장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로 블리치 실사 영화에서는 어린 시절 이치고의 어머니를 살해 했던 네임드 호로 브랜드 피셔가 데미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믿기로 영력이 강한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 순식간에 그 영혼을 잡아먹어 버리는 아주 비열한 호로쉐킷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힘을 키워왔기 때문에 극 중에서는 이치고를 미친듯이 몰아붙이며 한층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막판에는 최후의 퀸시였던 이시다 우류까지 가열차게 등장!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해 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액션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럭저럭 쏘쏘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아 그래서 영화는 어땠냐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코믹스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다음은 고퀄리티의 CG 애니메이션 영화 간츠 5에 등장했던 요괴인 듯 요괴 아닌 요괴 같은 침략자 루라리 흉입니다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과 함께 단둘이 살고 있던 주인공 카토 마사루는 어느 날 갑자기 묻지마 살인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랬던 그가 정신을 차린 곳은 커다란 검은 부채가 놓여져 있는 작은 방안 그리고 이곳에는 친절하고 자상한 중년의 남성과 엄청나게 예쁜 아이돌 소녀 그리고 중2병 말기로 보이는 질풍노도의 소년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뭔일인가 싶어 카토 동절하고 있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동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검은 구체의 정체는 일명 간치라고 불리는 물체로서 죽은 자들을 억지로 소환해서 지구를 침략한 미지의 성인들과 싸움을 붙이고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매겨 100점이 채워지면 포상을 내려준다고 하는 매우 기괴한 취미 혹은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일본 오사카에 무려 요괴를 닮은 성인들이 취미 주인공 카토를 포함한 도쿄의 간츠 팀이 이곳으로 파견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이 오사카 미션은 원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에피소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등장하는 성인들이 모두 일본의 전통 요괴를 닮아있기 때문에 어, 왠지 더 반가운 느낌이었달까요? 특히 오사카 미션의 인상적인 첫 스타트를 끊어주었던 우하그로 배탈이라던가 거대한 머리가 인상적이었던 오카무카무로 낯같이 생긴 팔로 상대방을 한순간에 반투막 내버리는 아미키리 거대한 소의 상반신에 거미의 다리가 달려있는 규키 그리고 엄청난 맷집과 힘을 보여주 었던 일본의 대표적인 요괴 탱구까지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요괴 성인들이 등장하여 오사카 일대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급기야 영화 후반부에서는 최종 보스인 누라리 흉이 본격적으로 난입하게 되면서 간치팀은 더욱더 엄청난 공포와 혼돈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요괴들의 총대장이라는 그 화려한 스펙에 걸맞게 누라리오는 엄청난 전투력과 스피드를 자랑하는 것은 물론 어쩌다 운이 좋아 한방 먹였다 할지라도 금세 원래대로 부활 심지어 끝도 없는 변신을 거듭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때려도 잘안 맞고 겨우겨우 때려봤자 끝떡 없는 데다가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나며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하는 진짜 리얼 사기캐라는 뜻이었죠. 자, 과연 간츠팀은 누라리온을 저지하고 무사히 오사카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영화 속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혈귀들로 가득한 섬에서 벌어지는 서바이벌 액션 활극 이번에도 역시 동명의 코믹스를 원작으로 아 어차피 오늘은 싹다 코믹스가 원작이니까요 이 얘기는 이제 그만 다음은 영화 피안도 디럭스에 등장했던 각양각색의 악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봉인되어 있던 흡혈귀 미아비가 풀려나게 되면서 주민들의 대부분이 흡혈귀로 변해버린 리지의선 피안도. 영화는 이곳에서 실종된 형을 찾기 위해 피안도를 방문하게 된 주인공 아키라와 그 친구들의 험난한 여정 그리고 생존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 극중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흡혈귀들은 별다른 활약도 없고 주인공들의 칼춤에 픽픽 쓰러져 나가며 잡목들의비애를 온몸으로 표현해 주게 되지만 이른바 악귀라고 불리우는 흡혈귀들의 변이 형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박진감 난리나는 액션과 안구를 찢어버릴 듯한 화끈한 비주얼을 선사하게 되죠. 피한도에 등장하는 악귀들은 흡혈귀가 일주일 이상 피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처럼 몸이 상태의 변화를 일으켜 괴물처럼 변하게 된다는 설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치 쭈꾸미 같은 머리를 가진 기본적인 형태의 악귀들부터 시작해서 특찰물에 나오는 거대 괴수 같은 녀석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아키라 일행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게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좀더 원작에서의 느낌을 디테일하게 반영하여 보다 그로테스크하고 흉측한 모습을 가진 악귀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온몸에 눈알이 박혀있는 악귀의 경우 날렵한 몸놀림으로 사각지대 없는 전천후 CCTV 액션을 선보이는가 하면 이른바 공주 악귀라고 불리우는 이 엄청난 녀석은 거대한 여성의 머리에 지네 같은 몸이 달려있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 자신과 눈이 마주친 상대방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먹어버린다는 지독히 끔찍한 설정으로 관객들의 멘탈을 뒤흔들어 놓기도 했었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쉽사리 잊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비주얼과 의외로 멋들어진 검술 액션 장면이 뜻밖의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던 영화 피안도 디럭스였구요. 공주님 덕분에 날아간 멘탈 다시 한번 꽉 붙들어 매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집 속에 섞여 인간을 사냥하고 그 인육을 먹이로 삼는 식인 괴물 집단이 등장하는 작품이죠. 영화 도쿄 구울에 등장했던 인간 포식자 구울입니다. <웃음> 책 읽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던 카네키 켄은 어느 날 꿈에 그리던 이상형인 카미시로 리제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그녀와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며 오빠 밑지를 시전하던 카네키 켄. 하지만 사실 리제의 정체는 인간을 잡아먹고 사는 구울이라는 존재였으며 켄은 곧 리제에게 한입 뜯긴 뒤 만신창이가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여성의 한낱 간식거리로 세상을 하직하나 싶었던 바로 그때 <웃음> 이후 캔은 간신히 목숨을 구한 뒤 병원으로 실려오게 되지만 의사 선생님의 과잉 친절로 인해 하필 리제 장기를 이식받게 되는데요 결국 그로 인해 캔은 반인 반 구울의 돌연변이 신체를 갖게 되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구울들은 인육 외에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다는 심각하게 편향된 식성을 가지고 있지만 희한하게도 커피는 마실 수 있다는 설정이며 평상시에는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구울의 특성이 나올 때에는 카쿠간이라는 혀관이 발현, 살벌하기 그지없는 눈빛을 쏴대기게 됩니다. 또한 전투 시에는 등짝에서 카구메 라고 하는 고유의 무기가 생성되어 보다 파이팅 넘치는 액션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 카군에야말로 구울들의 개성과 능력을 드러내주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으로서 이를 이용해 한층 신명나고 즐거운 전투씬을 연출해 주었었죠. 참고로 극중에서는 CCG라고 불리우는 구울대책반이 등장 구울들을 인정사정없이 사냥하고 다니며 영화의 악역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구울의 몸에서 추출한 카구네를 개조한 뒤쿠인케라고 불리우는 신무기를 제작 말 그대로 구울의 무기로 구울을 잡는 신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더 다양한 구울들이 나와서 좀더 패기 넘치는 액션들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래도 느낌상 또 속편이 나오게 될것 같으니 얌전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유명 만화인 개개개노 키타로를 원작으로 하는 실사 영화 천년 저주의 노래에 등장했던 기련의 여인이죠 일본의 유명한 전통 요괴 누레온나입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내 아! 아! 본래는 아름다운 인어로서 어부들의 그물을 망가뜨리고 놀며 천진난만하게 기물 파손을 즐겼던 누레온나는 어느 날 우미히토라는 인간 남자를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곧이너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우미히토의 아내가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이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질 못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힘들어지자 이게 다 누레온나 때문이라며 근본 없는 남탓을 시전 이윽고 우미히토가 없는 사이 노래온나를 납치해 동굴 속에 봉인해버리고 맙니다 뭐 이들의 눈에 노래온나는 그냥 요괴였을 거고 아마 본인들이 정이라고 생각했겠죠? 정의를 가장한 집단살인행위 바로 마녀사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 노래온나는 인간에 대한 적의를 품게 되고 급기야 온몸에 비늘이 도단나며 거대한 뱀요괴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결국 진짜로 사악한 요괴가 되어버린 노래 온나는 늦은 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침한 노래를 한곡 구슬프게 땡겨주신 뒤 3일 뒤 너의 영혼을 가지러 오겠다면서 저주를 걸게 되는데요. 저주에 걸린 사람은 이처럼 몸에 비늘이 돋아나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참고로 누레온나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다섯 악공의 신기한 악기를 이용 야마부시교의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뜻밖의 음악적인 재능과 연주 세션들이 필요했는데요. 무려 3일만에 이 악기들을 다 찾아내서 연주 연습까지 해야 한다니 오히려 이게 더 저주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땡! 아무튼 개개개 노키타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요괴 만화답게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요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출석체크만 살짝 해드리고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 키타로와 그의 아버지인 메다마 오야지 네코 모츠메 네즈미 오토코 코나키 지지 스나카케 바바 이탄모멘 누리카베 와뉴도 가라스 텐구 쿠라마 텐구 카라카사 로쿠로쿠비 자코스 바바 누라리 히온. 가샤도쿠로처럼 유명한 요괴들은 기본이고 라카가와 쇼코의 후구루 마요 우비 호시노 아키의 타케키리타누키 노 류오보 같은 유명인들의 까메오 출연도 재밌는 볼거리를 안겨주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 지섭이 형이겠죠 평온했던 일상을 갑작스럽게 뒤흔들어 놓은 극한의 서바이벌 게임. 이제 학생들은 빼박켄트 게임의 참가자가 되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클리어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었던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에 등장했던 일명 집행위원들입니다. <놀람> 수업중이던 선생님의 머리를 박살내며 등장한 첫번째 집행위원 일명 다루마라고 불리우는 이 오뚜기 아저씨는 다짜고짜 다루마상가코로온다 라고 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시전하게 되는데요. 게임에서 걸린 사람들은 빨간 구슬을 쏟아내며 그 자리에서 폭사해버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다루마상의 뒤통수에 달려있는 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이 게임에는 무려 제한시간까지 걸려있었는데요. 움직이다 걸리면 터지고 가만있어도 1분 뒤면 터져버릴 최악의 상황. 과연 여기서는 몇 명이 살아남게 될까요? <놀라> 두번째 게임은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고양이 목의 방울달기입니다. 여기서는 마네키네코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고양이 인형이 집행위원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게임의 룰은 의외로 간단. 목에 달려있는 농구 골대에 방울을 던져서 골인시키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마네키네코의 어마무시한 디펜스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게 말이 좋아 디펜스지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이렇게도 잡아먹고 저렇게도 잡아먹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골을 넣는 것은 무리라고 봐야겠죠? 참고로 이 게임에서 학생들은 선택사항으로 생쥐 코스프레를 할수 있는데요. 이 옷을 입으면 마네킹네코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1차 공격대상으로 찍혀버리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게임을 무사히 클리어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겠죠? 아무튼 이후에도 영화 속에서는 다양한 집행위원들이 등장하여 신나고 즐거운 게임을 통해 학생들을 하나둘씩 행복의 나라로 보내버리게 되는데요. 등장하는 집행위원들이 하나같이 귀엽고 깜찍한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 이런 애들이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장난처럼 사람을 제껴나가는 모습이 상당한 괴리감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중간에 헤이아치를 닮은 아저씨가 나와서 잠깐 흠칫! 하긴 했지만 어쨌든 꽤나 흥미로운 작품이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감상 해보시길 권해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은 거대한 식인 거인과 인간들의 처절한 사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죠. 존재 자체가 재난이었던 미지의 생명체들 영화 진격의 거인의 거인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거인들로 인해 인류의 대부분이 멸망해버리게 되자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50m의 삼중 방벽을 쌓아 안전구역을 확보, 거인들을 피해 목숨을 연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인류는 다시 한번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무려 50m 방벽을 가뿐히 넘어서는 초대형 거인의 등장,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거인들은 일단 인간의 모습을 닮았지만 어딘가 기괴함이 느껴지는 그로테스크한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종과 기행종으로 구분되는 개체들은 4m에서 15m까지 매우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지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간들을 닥치는 대로 포식하는 짐승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또한 체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몸에서는 언제나 거인증기라고 하는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으며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처를 입어도 금세 다시 재생되는 등 여러모로 기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이러한 거인들에게도 다행히 약점은 존재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목덜미 뒤쪽을 도려내버리면 회생불가의 상태가 되어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인간들은 입체기동 이라고 하는 무기 세트를 개발 와이어를 통해 자유롭게 공중을 날아다니며 스파이더맨 뺨치는 고공 액션을 펼쳐보이게 됩니다. 사실상 진격의 거인에서 가장 볼만한 장면들은 얘네들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화 속에 블록하면서도 버스트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죠. 참고로 작중에서는 일반적인 거인들 외에도 일명 지성 거인이라고 불리우는 업그레이드된 개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거인이 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으로 발현. 일반 거인들보다 훨씬 빠르고 공격적이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이름처럼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2편 후반부에서는 두명의 지성 거인이 1대1 맞짱신을 펼쳐보이기도 하는데요. 서로에게 묵직한 원투펀치를 날리며 검열 삭제급 액션을 선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임팩트있게 다가왔었죠. 어쨌든 원작 파괴가 너무 과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기에는 나름 볼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쉽지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더욱 박력 넘치는 친구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